여러분들의 바디 고민을 풀어줄 몸회생 프로젝트입니다. 저번 하체비만 고민에 이어서 오늘은 골반통증 고민입니다. 하체비만이 고민이신 분들은 저번 영상 여기를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의뢰인 라라님의 골반통증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편집자로 오래 일을 하셨다고 해요. 골반통증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도 쉽게 낫지도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운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초기 평가를 보면 매일 핸드폰 4-5시간 사용으로 좀 많은 편이고 이건 좀 줄이셔야 돼요. 밀가루 음식이나 커피를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시지만 영양상태는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위염, 위경련, 식도염 이력이 있고 소화불량도 잦은 편이었어요. 이렇게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흉추, 몸통, 흉과 가슴 등에 자세적 문제가 없는지 좀잘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힘이 전달이 안 되고 뭔가 불안하다 아니면 음. 걸을 때 따로 한쪽 다리만 뭔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드네, 전달이 안 되네,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다리가 엄청 차가워져. 음. 어른들 표현으로 이 다리가 못 살겠다. 출산 후 2년부터 다리, 골반, 허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덜거덕거리는 느낌. 힘이 잘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들고 천장 관절이 무척 시리다고 하셨어요. 특히 생리나 배란일이 되면 두통과 함께 다리 냉증이나 저림이심해져서 다리를 떼어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이 밖에 어깨 통증이나 목통증도 심하지만 이제는 만성이 돼서 이 정도는 의뢰 불편하겠구나 하신대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생리 기간에 찾아오는 골반통증이라고 합니다. 정형외과 찾아갔서는 그 특별한 답을 듣지 못했고 음. 한의학에서는 너가 비염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소단을 음. 그 막기 시작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괜찮고 음. 운동을 딱 놓치면 그 다음번 행위에는 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골격계 문제는 어떤 질환에 어떤 진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거나 문제 해결을 찾는 거는 너무 늦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몸은 그냥 아프지 않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유를 제대로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시각해지기 전에 그 원인이나 기전을 찾아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자세평가를 보면서 함께 찾아가 볼까요? 자세평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전체 정렬상태, 뼈의 위치, 간절범위, 좌우대칭 등을 비교하여 차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어, 눈에 띄는 문제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발가락, 골반, 척추, 어깨입니다. 첫 번째 발가락부터 보면요. 저는 엄지발가락의 위치나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발가락이 내측으로 약간 회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가락 변형으로 인해서 무릎의 내회전, 오다리, 뺑미 골반통증, 엉덩이 근육 약화까지도 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반의 높이가 양쪽 차이가 크고 어, 청골이 역커브되면서 꼬리뼈가 살짝 들려있어요. 이런 청골의 모양은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골반과 고관절, 허리 등에 큰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척추의 곡선이 거의 없이 일직선이에요. 경추, 흉추, 요추에서도 모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뻣뻣한 경우에는 아무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몸이 뻣뻣해지고 흉곽이 굽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 만곡에 비해서 일작척추는 충격을 흡수하는 게한 20배 정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항상 척추가 긴장되어 있고 그거에 연결된 어떤 어깨라던가 흉곽이나 이런 근육들 통나무처럼 자꾸 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도 좀 뭔가 여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깨는 예전 편집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어깨나 팔꿈치에 약간의 구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상태에서 몸통 옆에 붙인 상태에서 외회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등이 몸통의 어떤 다리 쪽에 측면에 이렇게 붙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공간이 사실은 너무 많이 뜨죠. 그리고 이렇게 가슴 근육이 타이트한 경우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좀 평소에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얘가 엄청 그냥 뻣뻣해, 그냥. 그냥 나무. 판자처럼. 그러면서 어깨도 제대로 안 돌아. 그러니까 네. 이제 당연히 어깨에 관련된 이 근육들은 움직이지도 않겠지. 네. 아까 그 ROM에 네. 제한이 네. 있었잖아요. 움직임 범위에. 네. 그러니까 얘한테 접근을 해야지 얘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얘 받쳐주는 게 지금 문제가 크거든요. 네. 목도 지금 일자목이고 흉추도 일자고 얘가 커브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외부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걸 타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더구나 골반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척추가 곱게 아주 아주 고집스럽게 위쪽으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충격이 더 크고 그에 따른 골반의 헐거움이라던가 시큰거림이라던가 시림의 가장 큰 원인이 될수 있다고 저는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골반 높이 차이가 나면 척추도 그거에 맞게끔 살짝 틀어지는게 어떻게 보면 충격 완화에 좀더 나을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측만증을 유발해서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근데 이 상태에서 높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척추가 너무 곱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천장 관절에 어떤 충격을 계속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 변형된 것 자체가 교정을 하거나 뭐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은 질이 좋아지고, 뭐, 기능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이거 자체의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절대. 음. 얘네는 계속 굳어간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인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패널티인 거지, 여기. 사람마다 다 있어요, 한 군데씩. 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방치해 두면은, 이제, 2차, 3차적인 문제점들이 음.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구,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사실 완벽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음. 구조가 조금 미약해도 내가 근력적으로 좀잘 잡아주고 기능적으로 잘 쓰면서 움직임을 좀 올바른 움직임들을 할수 있는 능력치가 되면 사실은 이게 뭐 일자목이든 뭐일자척추든 이게 더 이상 문제되진 않아. 그 다음부터는. 음. 단순히 골반 통증은 골반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결되면 다른 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라님의 경우도 천골 자체, 골반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척추가 굉장히 뻣뻣하고 곡선이 없는 게 굉장히 그거에 플러스가 돼서 가속화,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주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라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레슨을 하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물론 추석 연휴와 휴가가 껴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을 못한 기간도 있었어요. 어, 운동은 천장 관절의 균형을 맞춰주는 골반 운동하고 흉추의 움직임을 살리는 척추 운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움직임을 위해서 근수축 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두어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유연성이나 근력은 일반인에 비해서 좋은 편이었어요. 동작도 겉보이게 잘 나오고 하지만 이런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운동을 잘하거나 유연하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운동 강사들이 운동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건강하고 완벽하게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은 굉장히 큰 변화고 손실이기 때문에 어, 그 전에 문제가 있더라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출산 후에 굉장히 급격한 어떤 노화나 아니면 육아의 피로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골반통증을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골반통증이 문제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운동을 따라 하거나 그냥 뭔가 엉덩이 운동, 골반 운동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해하고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충격이 왜 받게 되는지 자신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관절 패턴 자세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반 통증은 골반 운동만 해서는 해결되지 가 않아요. 상하체 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첫 시간 운동 직후에는 사우나 받은 것처럼 몸이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안 쓰던 척추와 몸통 근육을 써서인지 등이 뻑뻑하고 토할 것 같고 체한 느낌까지 들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니 그 불편한 증상들은 사라졌고 따로 어깨 운동을 하지 않고 흉추 운동만으로도 어깨가 편안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다. 외관상으로는 벌어진 갈비뼈가 모아지면서 흉통이 좁아지고 허리선이 날씬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 또 따로 다이어트에 신경쓰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2kg 줄었고 살이 빠졌다. 그리고 운동 중두 차례 생리기간에는 놀라울 정도로 골반 통증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지나갔다. 그동안 골반이나 하체 운동에 집착하고 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이 신선했다 같은 동작이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역시 운동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무원님은 매 수업마다 근육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고 촉지하고 또 선수 어루만조 풀어주셨다 같은 강사로서 그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와 인내력, 전문성이 필요한 이름을 알기에 우원님의 노고와 능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골반 통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으로는 주제별 프로그램에서 허리 통증 완화 30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내 몸을 소중히 안녕!